오늘 세션은 음, 민선 8기 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정책위적 혁신과제입니다. 세션 좌장 맡신 박재환 교수님 자리에 계시고요. 다른 어, 발제를 맡으신, 규제 발표 맡으신 정경 정정화 어, 교수님, 그리고 김웅장 시장님. 토론을 받으시는 원기 대표 사장님, 양준호 총장님, 부자유 소장님 각한상이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올라오시는 박준환 교수님께서 패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자치권권 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혁신과제 라는 주제의 첫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부터 2시 35분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 사정으로 지금 1시 한 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당초보다 일정이 좀늦쳐졌습니다 그래서 아급적제 음, 말씀을 줄이고 바로 주제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는 두 분이 해주시는데요. 각각 최대 20분 음, 더 짧을수록 좋긴 합니다만 2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 토론 세분 선생님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최대 10분, e f o u 면 7분 정도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민선 8기 자치분권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강원도의 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정정화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세종대의자치군권 과제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유인물 그이 맥주인가의 어, 5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어, 김대중 정부부터, 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에, 에, 정부 개정문의 정권 정책을 평가한, 에, 글 중에 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공통점은, 집권 초기에는, 어, 통권을 세겠다고 아주 강하게, 에, 공약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반기에 가면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노무현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허지 부지대에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전에. 에, 김병준 어, 균형발전위원장께서, 어, 연 윤석열 정부의 3대 약속 15제 과제를 발표하신 걸 보셨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저는 어아한 것이, 그 지방자치 아주 전문가가 위원장 하셨는데, 역대 정부의 과제보다도 매우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서, 선성때도 그렇지만 어, 이년 선을 정부의 자치권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균형발전의 요체가 어, 지방주도의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전 중앙주도 중심에서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담진 양도가 계십니다. 지방의 영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 영향이 매우 현장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역시 빈익빈 현상을 더 가중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거에 대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어, 자치분권 2.0은 우리 남녀들린유물어 그, 58페이지에,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을 했던 것처럼 자치분권 1.0, 2.0을 렇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개념 정리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윤성일 정부에서 5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개념 도하 61페이지에 실천과제 76개는 오전에 김병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62쪽부터 어, 이 혁신과제 네가지만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인 국가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의 자치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강력한 분권화 요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운용 메가시피와 가운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부울경메가시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초광역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그히 그러니까 그렇죠. 요구하는 권한의 위안을 보면 부울경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획기적인 위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울경만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다른 지방 정부들 특히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붐권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고요또 하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저희 행정학교에서는 이게 힘든 얘기하는 정책의 참 이론을 아주 접목하게 올릴 수 있는 게 강원특별자치도. 즉중앙정부에서는내우강복스러워요 저 강원대학교 수로서 제가 지방자치 회장을할때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여러 번 했죠.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면요 외교고 국방통일부 갖고 있는 고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소위 철원의 평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조합적으로 해서 이거 쉽게 넘겨주는 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넘겨주지 않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정 그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결북 이런 낙후 지역들도 동일한 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소위 인구백산의 특례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특례군까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앞으로 국가공영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앞으로 통일, 물론 해서 상응을 지역 대표 미국계 양언대처럼보이하죠 주장하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정치 체계상 양언제로 한다는 것은 아직 12상조에 그각고 아마 통일이 된다면 아마 그런 물살을 탈 것이라고 그러나 <웃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명확하게 방천 반킹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이 전제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데. 이런 지방 분권의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해야만 새로운 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개헌의 문을 열려놓지 않으면 이 과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역시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다양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장점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뭐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방정부 구성 다양화는 어,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요, 독일, 뭐 영, 미국, 영국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는 우리와처럼 <웃음> 기관 분리평이 뭐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영국도 최근에는 기관 분리평 대도시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한다면 뭐광력이는뭐 기초 기초 중에서도 너무 정지. 특히, 농오촌 지역은 현재 기관 대립형의 그 지방 정치 구조로서는 지기 활력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한 예, 시티 매니지냐 책임행정관념. 이런 기관 구성이 아마 농촌 지역을 특히 인구 소멸로 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어 이런 그지방분권하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다 행화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몇 가지 지금 행안부에서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정부 구성다 행화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도 새로운 그야말로 지방자치분권이 2.0시대로 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더하여 우리도 이제 준자치 제도를 도입할 때 해야 되겠다.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하나 다 다양성. 지방 갖고 있는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인데 이지방자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외국 측은 우리도 준자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 농촌 지역의 페리시, 뉴욕시의 워로, 파리의 아몬드스만 그리고 베를렉시의 베지르이다 준자치단체입니다. 일본의 자치 회 정내외나 맞춤, 이것도 일단 주민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읍면자치 제도를 보호하기 예, 위해서도, 우리가 창자치 제도에 있어서, 주민자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과제고요 세번째 역시 과제로서는 저는 주민자치의 내실환니다 어, 이번에 그 개정된 창자치법에, 주민자치에서 주민주권, 국민주권과 마찬가지로 주민주권에서 먼저 매우 들어가 있죠. 주민주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자치인데, 지금은 매우 형식화되어 있죠. 지금 주치 주민자치라는 것은 거의 엄면동의하무 기구 내지는 소규모 엄면동에서위기타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의불과합 대표성과 자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죠. 이거를 교환하지 않으면 형식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치분권이 2.0도 핵심은 주민자치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내실화 해야 된다는 거죠. 법제화의 근거도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주민자치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멈춘 지역과 도시 지역의 주민자치는 수준과 범위와 이 대상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주민자치 회에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장을 뭐 주민들이 직상적로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대별 과제고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건 도시 지역의 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저는 농촌지역에서 원면 자체를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가지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발전과 소멸지역을 대치하게 하는 무수한 예산을 투여했고 저는 강원대 학계에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대 폐방지역에 정부가 수십종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여전히 낙후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낙후지역 균형 발전 그렇게 지만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전환이 어렵다고 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역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계획 계약지에도 우리도 도입했어야 했죠. 별시합바 거두지 못했습니다. 법관이 거두지 못한 정책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냐. 저는 지역의 활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언면자 차장, 특히 인구 소멸의 지역. 왜 하느냐. 둘째, 그렇죠. 두 가지가 일단 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물 붓듯이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이 밑받은 도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지역에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영향이 안 됩니다. 지역의 인재가 또 점점 떠나갑 기존의 지역 정치 구조로서는 이 문제를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네 번째 개선 과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에 사라지는 고향을 위해서 언면자치를 해서 언면장이 되어서 가겠다고 러면 중앙정부에서 은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갈수 있습니다. 역 활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지방자치 1949년대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언면 자치 했습니다. 군 자치가 아니고 언면 자치를 실시했죠. 그걸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엄면에 살릴 수 있는 우리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저는 활력의 메티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읍면자치를 하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개론이 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면에서, 어, 이 읍면자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정치제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2.0이 아니라 1.5로 가기 어렵습니다. 전 1.0, 1.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첫 번째. 기초회 정당 공천지 이거 펴지 않으면 지금 지방정치라는 것은 국회의원에 거의 종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지역 빨간당 파란당 중심이 색깔이 섬유합니다. 후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눈도장 찍기 바쁘지 지역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폐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이러고 고치려고 하지 않죠. 이건 이해구조와 그리 구조의 별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우리나라처럼 같이 발목을 잡고 있는 첫 번째 걸림돌은 최소한 기초 어월에 대한 공천이 빨리 폐지해야 니다두 번째는 지역 정당 세계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양당 정치 무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희망이 없지 않으면 이런 극단적인 대립 구도의 정치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 저는 양당정치의 이 갈등과 극한 대립으로 가는 정치 부족. 우리나라의 민, 민주주의 미래를 막질 뿐만 아니라 지역부동을 막힐 니다 경쟁할 수 있는 제3의 정당이 충현하지 않으면 지역정당을 설립하자. 지역정당을 설립하자. 그래서 지역정당을 설립하려면 정당법을 개정해야 합 이것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 청년할당제 도입하자면, 올해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는데, 기초의 의원들은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30% 정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할당제도 이제는, 단체장의 30분 할당제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지방정치의 단체장 단체장. 지금 네. 우리가 지방의 분한을 엄격하게 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단체장 그럼 여성들이 단체장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5월에 대한 공, 여성 할당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기초 단체장에 대한 여성 할당제를 정당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누굴 주느냐. 청년 발당자. 남성 여성이나 지금 이번 선거의 두들진 특징 중에 하나가 2030 세대의 기초위원 진출입니다 이들이 기초위원에서 당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답, 정답 공천제와 함께 선거 공영제를 마련해서 이들이 있다.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공영체제 확대해야 돼. 다 그래야 우리 지방정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고 한국 정치가 되는 회복될 수 있다고 이상. 네, 김중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시간을 전략해 주셔서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저희 소개를 빼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박재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주민자치와 일선 행정 사례로본 민선 8기 분권자치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김홍장 당진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입니다. 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네,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정화 교수님께서 큰 틀에서 민선 8기 자치물권에 대한 여러 의제들 대해 제안을 주셨는데요. 많은 부 분이 공감하면서 저희 당진시에서의 지방주민자치와 일선 행정의 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의견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물권 중합계획과 2020년도 12월에 전국 개장된 지방자치법은 예, 지역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분권과 자체는 국민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7기에 당진 시장을 맡으면서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주민의식 확산과 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이 주민자치와 일선 행정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가능성과 지역행정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민전 8기 지역정치 행정의 혁신과제를 몇가지제시해보자 합니다. 먼저 지역정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가 입지에 있는 세계 최대 수준의 화력발전 생산지입니다. 현재 1천만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립률이약 440% 고압철탑이 540기, 성화지가 약 25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대에 신규 화력발전소 백호파워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이 또다시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진 시민들은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 해체변을 구성하고 2016년 7월 19일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7월 26일까지 화문에서 예, 단식의 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전원개발사업의 계획과 승인에 전혀 권한이 없는 지역정부로서는 농성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지 농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산성부는 석탄압발전소 건설 의지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진 시민들의 원성은 크게 달했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역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성명과 당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조지 활동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계속 이어졌던것입니다 이러한 동서이 계속 이어지자 마침내 산업통산자원부는 전원개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석탄압발전 대신 2 0 2 0년 7월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인 태양광발전소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약한지역분권화에서도 참여에 기반한 깨어있는 주민의식이 강진의 역사와 미래를 바꾼 자랑을 만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에서 보았듯이 등권과 관련된 기초지역정부의 한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지역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23조에 따르면 대교연 물질 배출 시설의 신청 및 신고처리 권한은 시부지사에 있고 3,4종의 대교연 물질 배출 사업 경우에만 시군구에 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에 입주한 일종시설인 현대제철에서 배출가스 오염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신속하고 또 안전한 대처를 못하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진시민과 당진시가 감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바 있었습니다. 당진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비판과 질타는 고스란히 시정이 감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발생한 해사업폐기물처리라는 문제 역시 당진시가 아 금광위와 환경청의 권한임에도 시민들의 비판과 질타 그리고 그 책임은 기초지역 정부가 가져야 만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기초지역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분권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더 효율적이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지역정부가 아닌 기초지역정부로 과감한 분권과 권한이 이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역행정 사무와 그책임은 기초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역분권의 한계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민선 6기 7기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당진형 주민 자치와 리통단위 마을 자치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 문화로 문화의 표준이 잘될배기는것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용 주민자치는민선 6기 출동과 함께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주권 구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당진 심평면의 주민자치 사례를보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정환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주민자치의 중요성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 언론에 소개된 것과 같이 심평면 주민자치 주민자치에는 주민간의 생생협약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10개 단지에 7천여 명이 입주해 있는 신평면거살리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전부터 원주민이 운영해오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로인해서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평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축산문가로부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동의를 이끌어낸 뒤에 축산문가 대표 아파트 주민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랜 갈등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한다는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토론과 협의, 존중의 자치문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꼽힐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한 우리 당진시의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활용한 읍면동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주도형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주에서 개최된 제17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회를 소개된 10평면의 아래목토론회와 당진 2동의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멘토링 사업은 개인균등군 주민세를 재원으로 추진한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던 개인균등군 주민세 활용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2018년 주민자치의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안에 담아서 배포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표준조례 개정안을 담고 있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또한 당진시가 2018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만 보더라도 그동안 당진시가 주민자치활성화을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 주민들이 창조하는 아이디어와 창조문화를 신뢰할 때가 됐습니다. 자치와 협치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강조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에 익숙했던 국민들은 스스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자치와 협치에 기반한 주민주도용 자치문화가 미약한 수준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치는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를 동원으로 이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행정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에 늘 동원이라는 방식으로 됐겠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하며 주민은 정책의 도구가 아닌 정책의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 당진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시의 정책과 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됐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의식을변화 확보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20년에 이를 일곱 곳의 마을에서 시범 실시된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이 이제 254개 전 마을에서 전면 실시되어서 주민 참여의 싹을 틔웠습니다. 예, 이는 단순히 마을에 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상향식 주민 참여 플랫폼이 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주민 총회의전 과정을 함께 할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주민 참여의 동력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민총회에서 2,560명이 참여해서 67건의 마을 사업을 발굴한 이래 작년에는 1 2 2,270명이 참여해서 112개의 마을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발굴과 주민들의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서 6,7일을 통해서 당진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로지역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복지 양력과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등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지역정부가 극복해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민 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역의 자생적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길은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에 분권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 확립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의 과도한 권한은, 의, 권한은 의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양돼야만 할것입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의 참여의 강화 차원에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는 국민들이 성숙한 정책 제안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정부는 협의, 토론, 숙기문화의 정책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고도 그리고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주체적일 때 실질적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의 관련 조항, 주민자치의 운영과 권한, 지원 규정이 다음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주민자치의 근거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권도 강화되고 정책지원 자문인력제도를 통해서 지역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지역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성이 강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 아울러서 전적으로 지역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 중에 마을 단위와 편안 사업 또는 주민이 생활과 밀접한 관리에 있는 예산의 일부는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회가 이러한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과 위상을 확립해야 만 자치명권 입장형 시대에 걸맞는 지역의회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될때 행정은 의회의 전문성과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믿고 과도한 권한을 과감하게 의회에 이양할 수 있고 의회의 권한은 민주정치의 주체인 국민에게 점차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이 없는 지역자치는 허울, 허울에 불과합니다. 지역 정부는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만 지역 문제를 스스로 역량과 책임화에 해결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지역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지역기부세율 19.24%로 확정된 이후에 16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정부사업에 지역예산을 매칭하는 것조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역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세와 지역세의 비율은 6대 4상도로 지역세의 비율을 높이고 현행 지역도구세 비율을 30% 이상 높이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중심에서 주민과 지역의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프라이터임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정부에도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직 사회도 이에 걸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과 협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역 정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과 집행에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자치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관계 법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선도적인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정부간의 인적 교류가 대폭 강화된다고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지역 모든 영역이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지역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교류에다강한 지원과 함께 공무원 임용지도 또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지역 정부는 비전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세우는 것도 한, 것도 한계가 있지만 부호단체장의 경우에도 법령에는 광역작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상급단체의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비전을 함께할 부호작단체장의 임용, 임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역 정부의 힘있는 정책 추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지역정부 공직자의 사기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단체당 임용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자체 승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기적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정부마다 가수의 공무직이 직공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등의 발급주체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무직은 민원실에 있어도 서류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직이 부재중인 부재 공무원의 아이디로 업무를 처리하여서 사고가 발생하는 시에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수의 공무직 실질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있는 만큼 이에 상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부여하고 합당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정부의 업무를 능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정원 인력 운영과 총회 인권 만물려서 전국적인 지방의 지역정부들이 방지 문제로 심각할 문제입니다. 끝으로 분권과 자치시대의 종적 관계의 느낌이 강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수평적 관계의 지역정부로 변경을 했고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가오는 민선 8기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정부, 지역정부로 용어를 통일해서 용하면 국민들이 혼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장 시장님 감사합니다. 민선 6기, 7기 당진시장을 여긴 그 하시고 이번 8기 지방성명 출마를 안 하셨어요.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을 비롯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하셨데혹 혹시 들에 출마하지 않으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불확실한 사회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고 이 불확실한 사회에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지역공동체를 당진시가 정말 신인 이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하면 미래가 보였는데 불확실한 사회에 제 스스로가 시대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더이상 하다가는 사실 저의 미층이다 떨어질 것 같아서 어,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진솔하면서도 어, 정말 과감한 그 용기있는 결단을 내신 것 같은데 제가 김홍장 시장님보다 더 아날로그 <웃음> 그 세대인 것 같은데 감히 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합당한지 자성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분 주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맨 먼저 사회혁신연구소를 이끌고 계신 권기태 소장님 최대 10분 가급적 7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기태입니다. 이 지방정치 행정의 혁신, 이런 토론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방향과 주어진 여건이,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이 되기 마련이고요. 또 하나, 정경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대 정부들이 늘 의욕 있게 추진했으나 마지막에는 미약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번 8기 민선정부를 보면서 용두삼위가 될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사실 해요. 왜냐면 어, 아까 김병민 위원장님께서 앞으로의 그 지방정책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핵심 단위가 검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검찰은 대표적인 중앙집권 조직이 고 이것의 효율성을 잘 아는 있이다보니까 약간 그런 걱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말씀 좀 드리면요. 어,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사실 공감하고요. 지방정치 행정에서 가장 역할이 왔던 우리 정보를 보고 싶은 분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혁신정책을 펼쳐왔던 김홍정 시장님 두 분의 활동이 사실 볼게참 많았거든요. 우선 어, 정재환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주민중심의 자치, 작은당의 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주시고 또 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지방정치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지역정당의 설립까지 이 제도개혁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사실 공감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요. 그렇고, 김홍장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 자치권권을 위한 노력과 추진했던 그런 과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제도적으로 이지역정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에너지전환이라든가 주민자치 다양한 혁신정책을 했고 또 성공적으로 해오셨죠. 그래서 지역 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시장님께서 지방정부 대신 지역정부를 쓰는 게 어떻게 느냐 저는 그 말씀이 어, 사실 공감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노면 정부 때 일을 하면서 행자부랑 얘기할 때지방정부나 지역정부랑 얘기했었는데 지방정부라고 이제 결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지역정부라고 김홍장 어, 시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데 두분그 어, 발제 다 공감하면서도 한 부분, 그 지방의회에 대한자 지역의회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어,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 현실적인 걱정이 좀 돼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제 앞으로 뭐 지방야치법 전면 개정으로 해서 인사권도 독립되고, 또 어,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든지 위상 강화가 되죠. 또 심지어 우리 어, 앞서가는 우리 김시장님께서는 주민 헌안에 대해서 일부라도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제안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런 방향이 이 지방정치 발전에는 맞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좀 공감을 합니다. 분명한데요. 우리나라의 이 구조상, 뭐 강시장, 약, 의회 구조 이런 거를 떠나서 어, 지방의회 권한과 실질적으로 대안과 협치로 나가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요. 협상과 타협 협치가 작동이 되면 되는데 지방의회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어 하는 것이 우리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이게 또잘 되려면 잘 되려면 주민투표에 따라서. 음, 뭐 기관 구성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나서 하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뭐 민선 8기에서는 그걸 할수 없잖아요. 민선 9기부터 빠르면 중요할 텐데 이런 한계에서 지방의회의 많은 조치에 정상화 책임이 있는가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구조에서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음, 저는 이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나아가는 거, 특히 중앙정부와 연결해가지고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우려가 크다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고요. 사실 단점이 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 김홍장 시장님께서 어, 당진에서 지역정부의 한계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혁신적인 정책과 획기적인 것들을 도입했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 이런 분들이 출마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어, 저 앞에 계셨던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해안이 있고 정책을 잘펼치했음에 불구하고 3선 출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번에 민사 팔리기가 갈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걱정의 사실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 6, 7기를 돌아보는 건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 정책, 혁신 정책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한 100여 개 되는 사례를 쭉 분석해 보니까 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음, 민선 5기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정책 의제가 좀더 혁신되는 이런 과정들이 어, 있었죠. 기존의 1, 2, 3, 4기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든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제로 확산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거버넌스도 도입이 되고 사람 중심, 어, 그냥 공동체성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인선주기 들어와서는 이제부터는 이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주민주체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지역 정부가 모든 혁신 정책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주 우제력은 생활 어제다라든가 마을 민주주의 그리고 뭐 협치의 전면화 탈토건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쭉 펼쳐왔죠. 음, 그리고 뭐 직접 민주주의의 질적인 변화라든가 시민주권 그리고 뭐 큰 단위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해결하는 것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지역정부들이 음, 또 힘을 이, 어, 축적된 역량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지역정부 협의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전환 지역정부협의회 또 회장님이 우리 김웅장 시장님이셨죠. 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각가지 제방 어, 지역정부협의회들이 힘을 모아서 핵심정책을 확산시키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봤던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성숙되고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보태던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요 우제는자치분권이라든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주요 구간 발전, 뭐 지역 소멸, 청년 정책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됐었고, 특히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숙기 민주주의가 어, 점차 때대되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런 표대를 봤을 때 어, 민선 8기 지방정치행정확신의 과제가 무엇일지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어, 앞서서 했던 우리 정정학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그 제안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몽장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교육까지 하셨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복되지 않은, 빠져있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 자치분권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이 분권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 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의 흐름을 보면 자치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치재정, 자치법 자치조직, 자치인사 이런 것들 하는데 마치 자치분권은 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지 지역에서는 미래상과 비전은 뭘로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다시 아, 역시 우리는 중앙집권이더 맞나 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방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방자치, 로드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지방자치가 똑같아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는데 서울은 한꺼번에 주민자치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지?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이 좋다고 수돗물에 비타민 타가지고 정부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의 차이를 드러내고 아 저렇게 하니까 지방자치가 더 좋구나. 내가 저쪽 이사 갈 수도 있겠지. 혹은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렌치만큼 하는 이러한 걸 가지고 로드맵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 지역의회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지방정치 혁신, 행정혁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거버넌스 연구를 쭉 하다보면 가장 약한 단위가 지역의회예요 어,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은 지금 지방지역정부의 집행부하고 시민과 심사회 단체, 이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지역의회하고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민관이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데 이 발목을 지역의회가 잡아요. 왜냐하면 지역의회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수요하거나 수호하거나 확대하려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지역의원과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 상황에서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계산하기도 쉽지 않고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는 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의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게 고민이 왔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 학자로서 우리 정정화 교수님께 이 지역 의회의 혁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실제로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역할했던 을김장 시장님께서 이,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해안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대 정신에 맞는 주민 참여와 이 주민 주도의 방식, 권한 위임의 다양한 방식의 혁신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참 많죠. 그런데 현재는 이큰 목소리,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 지역 정부의 수장들이 노력을 해서 작은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자 실험, 하는 노력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왔는데 이것의 한계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추첨식 민주주의 혹은 소수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는 이러한 어, 방식의 혁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사회 전환, 또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더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도 있죠. 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선 8기 지역 정부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방정치의 어젠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토건, 이번에 당선된 공약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이 지역개발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인류, 뭐 인류의 인류 여섯 번째 멸종, 아, 인류로서는 처음이죠. 우리 지구상으로는 여보, 여섯 번째 멸종의 위기에 처한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토건 개발 중심으로 가면서 생길 수 있는 기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탈토건, 탈탄소, 지 중심으로 한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 여정자 역시필필하하다생생을 합니다. 이상 말씀 나사람들습니다 한국 사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하셨지만 앞에 분들이 적게 한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께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호 상청대표님께서 초청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호입니다. 어그 정정화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동안 지 어, 고대에 왔던 또 여러 이제 지역에서 운동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과제들을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 인천 8기 지방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 어,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권기태 소장님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그렇지만 어, 그래도 지금 이제 인천 8기에서 어, 우리 저 바로 앞전 토론 자로서 공기태 소장님이 어, 새로운 아젠다의 혁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우리 민0 0 8기에서 어, 글로벌 이슈와 이렇게 연계되는 어, 지방 어, 지역 정부의 어, 혁신 방향을 어, 저는 제가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지속가능협의회 관점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우려는 지역에서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우려였던 었것 같고 지금은 어, 이제 수많은 여러 훌륭한 리더들이 다양한 사회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가 어, 혁신 사례로 전국에 도입되고 그 내용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어,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음, 어, 지역, 정부, 다양한 이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구수적인 효과로서 우수 사례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시민들과 더 많이, 더 밀접하게 접촉하고, 어,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지역 정부의 특성상, 거기에서 나오는 어, 현장 중심의 해법들이 어, 정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현장성을 가지고 어, 실사구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어, 캠프의 인사들이나 이런 정책 역량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방행정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어,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어, 그 후보자를 보면서 그 주민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면서 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그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해법이 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어 지방자치단체 장애 임기 또어그 여러가지 변동성 때문에 장기 비전을 수립이 가능할 것인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분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에서 어, 지금 당장의 개발 아젠다라든지 지금 당장의 시급한 민원 해결 중심의 서비스에 그치 지 않을까. 또 단체장이 이렇게 교체됨으로써 나타나는 그전 전임 단체장 지우기 이런 것들을 속에서 지자, 지역 고유의 발, 그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 정부의 성격이 바뀌더라도 그게 유지되면서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던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더 구체질하는 것은 또 중앙 정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않나? 그래서 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 그것에 맞춰서 지방 그각 정부의 주요 계획의 어,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그 주요 계획의 방향성에 맞춰서 지방 정부의 어, 세부 계획들을 다시 그.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현재 중앙정부와 중앙 중앙정부의 역할 관계 속에서는 자체 고유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강점, 아까 말씀드린 어, 현장성 그리고 주민들과 어, 직접 자주 만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강점을 더욱 살리려면 말씀드렸던 재정의 확대 이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거버넌스의 강화가 강화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 정권이나 단체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비전의 체계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토론에서 그 장기 비전 체계를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비전체계에 따른 여타의 법정계획의 연동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돈권이라든지 다양한 권한의 이항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방정부의 지역정부의 자치 능력에 의심하거나 어, 중앙 정부의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지역의 지역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분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한 어, 실행이 된뒤에 평가나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단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방 정부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펼기에서는 어떤 지방 정부가 되어야 되는가? 어, 저는 시민이 원하는 도시의 조건으로 어, 다섯 가지 조건들을 어, 뭐 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 그리고 유엔에서 정한 지속한 발전 목표의 다섯 가지 축과의 연계성을 이렇게 좀 어,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새로운 자치행정의 패러다임 지속한 발전 프로토콜 민주주의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정부의 어, 한계 또 우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특정 단체장의 개인의 리더십이나 어, 특정 그 어, 지역의 시민 역량만 가지고 그것이 어,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결정하게 두지 않아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환경경제 사회가 조화로운 음, 제도화, 제도화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 UN 차원에서 정한 정치행정 서비스, 어, 시스템. 그래서, 어, UN, 국가, 지역, 기업, 대학, 마을, 단체, 조직의 조직관리 및행동지침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체계를 어, 제안 드립니다. 어, 그 지자체가 국가와 지자체가 자칫 결핍되기 쉬운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어, 저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서단의 칸막이 행정으로 대표되는 불통과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연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기공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참여체계를 갖고 있고 갈등 해결 방향을 원칙으로 어, 제시하고 있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혁신 아젠다로 제안을 드리고 어, 지난해 1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어, 7월 5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담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그리고 각 어, 행정 분야의 이행 계획의 수립 그리고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 그리고 폭넓은 시민 참여로 보장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며 수기공론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 입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와 수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는 어, 보편적 기준을 통해 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해관계자가 숙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합의된 어, 목표를 공동의 협력으로 달성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어, 현재의 다수결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서 자치행정 서비스를 지역의 자치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소리, 지방 책무, 국가의 지원상을 갖고 있는, 있고, 어, 자체 행정 서비스의 종착력이라 할 만한 어,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이 어, 민산 8기 지방정부에서 폭넓게 어, 수용되고 실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의 고도화, 지역문제를 지역의 차원으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더큰 단위는 국가와 지구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어, 이 주민자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어, 보편적인 민주주의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 현장에서도 어, 이런 sdg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확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미래세대들은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개념을 점점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행정에 주류화하고 또 그것을 어,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홍보하고 확산하고 실험해 오셨던 당진 시장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시장의 전면에 과시키고 그것을 추진해 왔던 그 실험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당연히 시장님께 이 어떤 이게 그 지금 이어 제3사관으로 그만두시면서 그 실험은 지금 어 중단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진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양중하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 선출이 되셔서 임기가 시작되신 것 같더라고요. 사무총장님 임기가 혹시 몇 년? 이, 예. 원래 그 어, 인연에 계속 연임제였었는데요. 저희가 정원기정을 통해서 그 인연 플러스 3년 예, 현재는 이제 삼년 중임제여서 전 지금 5년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제1 8년에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셨는데 두 번째 되실 때도 경선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예. 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세번때또 출마하실? 천만하실... 아니요 제 제한이 있어서. 제한이 있을 텐데요. 네. 예. 특별히 뭐, 뭐, 개인적인 문제를 여쭤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당비 시장님께 여쭤봤던 것하고도 뭐, 간접적으로 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체장은 세번 3년인까지만 하고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논의들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토론을 듣고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토론자는 마을연구소 일소공도를 이끌고 계신 고자인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대 10분, 가급적 7분 부탁드립니다. 예, 좀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아마 저, 이 주제를 세션에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뭐 행정의 혁신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는 뜻입니다. 저 나름대로 는인기적 공무원을 8년을 하면서 행정 안에서 직접 일을 해봤고 중간중간조직센터장을 8년하고 그리고 앞뒤로는 현장활동을 하고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어, 행정의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법과 제도, 행정의 어 제도적 테두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 핵심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항상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붙고 어, 제시심문에 네. 전달이 잘될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좀 좀 외란부된 질문 같기도 한데 몇 가지를 던져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뭐 시대의 과제가 제는 민간협치, 거버넌스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 시대의 흐름이 되었는데 과연 행정은 스스로 어, 자치단체에 자치의식이 있느냐, 어, 행정수술의 개혁의식이 있느냐, 거본수술의 파트너로서 민간을 당사를 자 존중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같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공적으로는 시일의 성장이 행정과 파트너을서상사하게 만들겠지만, 어, 성장과정에 어, 행정의 고유한 역할로서 공공수술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입니다. 출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 멸합전인 표현 같다고도 했지만 공무원의 배신이 너무 강하다는겁니다 전임 단체장이 헌적주의가 너무 많고 그 조, 좋고 옳은 정책이었다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가줘야 되는데 행정 스스로 정책을 포기하는 있잖아요 이 단체장, 신임 단체장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설픈 정책을 또 새로 세팅하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좋은 정책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도 바로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행정 스스로 어 이런 걸어 완충, 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인지 행정 스스로는 어떻게 개혁이 가능한지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가 일만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행정 스스로는 그렇게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 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인지 김홍장 시장님께 고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인들한테는 활동을 해보면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주민참여는 끊임없이 강조가 됩니다. 실제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도 많이 발전돼 있는데 항상 오래 하지 않더라고요. 주민참여라고 하는 게 대개 시공구 단위로 설계가 되다보니 피드백, 정책의 도입 단계에서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어, 실행이 되고, 성과로 나타나고, 그게 다시 피드백이 되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이 1년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개 이래서 공청에 의견 수렴, 뭐, 설문조사, 뭐, 이런 정도의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주, 읍면동 단위의 주민 자체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도적인 면에서, 읍면동 사무소의 이런 행정 공무원들의 권한이 거의 없고 또 자치단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없고 그렇다 보니 읍면동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잠깐 쉬었다 오는 정도에 거치는데이 공무원들하고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에는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겠지만 읍면동 행정개혁을 어떻게 할느냐이 문제를 분명히 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는 그, 정상면에 말씀하신 농촌 지역, 읍면 자체 부활은 저희들도 오랫동안 염문했던 부분인데, 이 문제, 현정의 개혁 문제와 또 맞물려서 생산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뭐, 지난 100년간 풀뿌리 보수주의가 기반되어 있는 동네고, 이장, 제도가 거의 이장, 기관 다치당 협의 이런 쪽에서 권한을지고 있다 보니 이걸 바꾸는 것은 선거제도 하에서 정말 쉽지 않은 숙제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은 결국 그 중앙에서 이런 신호를 잘 보내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어,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온는게 아니고 어, 중앙 차원에서 제도의 시대 흐름들을 지역사회 신호를 보내면서 이상들이 좀더 음,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신호가 이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어, 기, 기대반, 우려반이 있습니다. 이쯤에 대해서는 아마 정정환 교수님이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어, 읍면동 자치, 어, 주민자치의 법제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뭐제 개인적으로는 행정혁신히3재 과제가 있다고 이니다첫 번째가 그 사회적 가치 영역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윤복화, 어, 거부전서를 강조하는 이런 분야에 어, 일반직 공무원이 어, 전담부서도 없이 사회 전달체계 속에서 어, 집행만 하는 구조 속에 도저히 업무를 해결할 수 없읍시다. 그 사업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행직의 업무협조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야 된다고 합니다. 업무 협조하라고 하는 이런, 이런 어, 개인의 자발성, 공문의 자발성이 의존하는 정도로 는 어, 현재 업무 협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문일수록 업무이안만들어나는 인센티브를 별로 없는 이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어, 결국은 저 순환보직제가 가장 핵심적인 숙제가 아닌가 봅니다. 너무 단기간 근무하는데 필수보직기간 전문직이제, 어, 필수 보직 기간, 어, 전문직 이제, 어 이제, 직위 공모제 그 어, 응기제 공무원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해 가지고 어좀 선도적인 정책 혁신적인 정책 그주민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정책 분야는 당연히 장기 근무해야지 정책 질이 높아지+ 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행정이 바뀌는 때마다 어 새롭게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게 정말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 발전이 이렇게 넓은 분야 어. 예, 기념잡기도 어려운 분야, 분야를 일반적인 순환고직하에서 예, 도저히 풀수 풀 없으신 뜻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전에 당진 씨가 일정적으로 설탈 냈던 것은 장기 근무했던 점이 크다고 봅니다. 예, 시간을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인 소장님이 짧게 해주신 덕분에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패널께서 두분 발제자님들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분 발제자 분들께 답변을 할 시간을 드리기 전에 혹시 객석에서 오늘 발표 또는 토론에 대해서도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네한두분 정도 할텐데요 저기 앉아계신 선생님께 마이크 좀 먼저 자기의 신분을 밝히시고 가급적이면 2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해 주시고 어,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김홍장 우리 국,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니다 누구신지? 예, 아, 예. 저는 서울엄사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있는 서울엄사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당진시가 읍면동 숫자가 14개거든요. 1 4개잖습니까 그중에서 동단위가 당진 1, 2, 3동 있고 읍이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자치를 마을 자치 그 활성화 사업을 하신 게 477개 이게 음, 발표문 중에 아, 250개를 아, 그렇게 많은 마을 단위 자치 사업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의 핵심이 거기에 담길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제가 조금 멀어서그 부분에 어,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또 거기 담당하는 부서가 공동체 생활과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당부서가요 그래서 부자인 박사님의 생각은 전당부서 솔직히 아나 그런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네또 네, 다른 뭐, 계시면 한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오시면 객석에서의 질문 또는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이것으로 어,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분 발제자께서 각각 5분씩 하시면 시간이 다 차버릴 것 같고요. 3분 30초 정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안타깝지만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기초의원 공천을 배제하면 좋겠다 하는 정정화 교수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헌법 8조에 보장되고 있는 정당 정치 국민의 정치적인 의견 형성에 관한 기본권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기울을 해보는데, 해안이 있으시면 들려주셨으면 하고요. 그 패널 가운데서 권기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토근 사업이 탄소 배출 모듬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건설한다든지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하천정비나 주운사업, 주운사대감사적 같은거죠. 그런 등등은 탄소배출을 더 줄이고 친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토근을 해결적으로 반환경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져봤습니다. 두분발표자께서상 30초. 혹시 패널들 중에서도 또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1분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환 교수님. 저도 바로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짝짝 벗었습니다. 우선 그 골키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지방의회지역의회로 표혈하시는데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에,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어외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매우 많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요. 어, 아마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어,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지방어회에 대해서 이번에 미선 8기 성모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와 그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기초의회 선거가 1991년 3월에 있었고 요 광역의회가 그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로 기자 초능 시절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사회부 기자만 10년 넘게 하다가 학교로 갔는데요. 공통적인 언론의 지적사은 지방의회에 대한 비 부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죠. 물론 현실적으로도 소위 얘기하는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그 확연, 이런 지연으로긴 지방의 구조가 그렇게 부정적인 방면으로 전환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쯤 지난 이번 선거에 제가 두 가지를 관찰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어, 측면을 봤는데 요첫 번째는 청년들이 지방어회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 민선실기에도 청년조례 경남도호회의 청년들 그리고 어, 청년들이 지금 지방의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 지금 중앙정치에서도 물론 어, 청년 대표가 있고 청년 정치가 들어가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저는 행정학 교수이니까 제가 입고에 들어온 학생들이 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죠. 제가 그럽니다. 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지 말고 지방어원 내 네, 한번 도전해봐라. 충분히 할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할 일을 놓고요. 또한 네, 이번 선거에서 관찰은요. 제가 있는 지역의 기초어원에 어떤 분이 도전을 하셨냐면 미국의 하바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외국에서 교수를 하시던 분이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고향의 기초의원에 출마하신 거예요. 물론 떨어졌죠. 프렛카드가 하바드 박사 이렇게 나온 자 하나로. 근데 그 집은 워낙 시벌이어서 하바드 박사가 고면 내한테 녹여주는 거있다요 제가 다음 주에 그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저방을통하수 있는 거라면 좀,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야심이 있겠죠. 뭘기초 이혼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있었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지방의회에 도전하시는 걸 보면 30년 전에 제가 사회부 기자하던 시절하고는 현격하게 변했다. 그래서 어, 지방의회의 변화를 저는 앞으로 매우 긍정하게 보고요. 우리 지방 자체를 살릴 수 있는 핵심 기관이 지방의회죠. 막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부자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부활은 요 이게 제도적으로 개혁문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준자치제도 외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없는 자는 직선으로 하고 농촌지역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다른데 없는 자는 직선을 하고 없는 어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지방자치자체가 아닙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그 자치제도, 준자치제도를 도입을 하면 좀 상당히 이, 어, 징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민자치법은 아마 정확한, 어, 개정들이라고 보고, 지금 마을 자치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측면은, 그, 어, 좀 더, 민 미성탈비에서 활성화되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특별 지역 자치단체 지금 부울경 같은 그러니까 광역 수준에 사는데, 그 프랑스에 서는꼬민이나 그 독일도 개만인연라 그리고 영국은 금반은 소울리티 이래서 기초 단위의 특별 자치 단체가 많이 그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도안할 필요가 있다고 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박지현 교수님 말씀하신 기초권 공천제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그렇습니다. 전 정치인데,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 정치와 중앙 공론과 중앙의 시각입니다.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 갖고 온 것이 책임 정치와 정당 정치 구현의 장점보다도 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의 기초선거에서는 70% 이상이 무당당입니다. 당이 없는 거 미국도 그외국의사회 전반적으로 에서한단에서에서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인고름서 그런 에서에서한국 우리 사회는 특히 지에에서는 그런 서한가에정적인에서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에서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서서 에, 지역의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 역시 혁신과제는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보면 부자치단체들이 어, 예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의 대한 기초는 전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서 어, 단, 에,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에, 의회가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그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에, 그런 권한도 약할 뿐만 아니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어, 행정이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의회가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와 의결권, 의결하는 과정에서 예, 아까 어, 얘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중에 정당 관계, 개인적인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어, 대안으로는 권한을 주고 체질을 철저히 묻고이 과정에 권한을 주되 시민사회 언론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에, 행정과 의회와 언론과 시민사회가 내일 이 세터가 활발하게 자격화를 할때 지방 지역자치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우리 양진환 총장님께서 SDG 어떤 이유에서 주네고 앞으로의 비전이 뭐냐는 물으셨는데 요 저는 저희 당진시의 당진시가 대한민국 축소판 같은 도시입니다. 넓은 바다, 넓은 평야, 넓은 산업단지 있는 도농복합 도시인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당진해서 배출하는, 전국의 에, 석탄을 하루 떼는 양의 4분의 1을 당진해서 떼는, 그런 엄청난 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도시.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과정에 2015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UN 회원국 193개 국가가 완장했죠. 약 사, 50여 년 동안 논의하고 토론했던 에, 에, 토론했던 에, SDG 시기 17가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다 라는 첫 번째 빈곤 퇴치부터 17번째 거버넌스까지 다양한 에, 주제를 가지고 협업과 협치와 거버넌 스를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에, 풀어내야 되는 그, 그 생각을 가지고 에, 우리 시에서 SDG를 도입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에, 극도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한계, 시장 경제의 한계, 그리고 어,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된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SDG를 통해서 에, 국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사회적 여러 갈등 문제를 한번 협업 협치 거버넌스, 더 나아가서 메타 거버넌스로 어,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어, 우리, 그, 아. 부자인 선생님께서, 에, 공무원이 자치력이 있을까? 행정수를을 혁신할 수 있을까? 그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8년 동안 경험했던 우리 공직사회는 매우 보수적이고, 어,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그리고 경직돼 있습니다. 이 조직을 좀 더, 어, 역동성 있게 바꿔내는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에, 역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 의무를 부여하면서, 어, 좀 더, 어,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음 쉽지 않은 과제 같지만 치산체장의 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이 좀더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에,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당진시는 지난 에, 6년 동안 민주시민 교육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요. 일부에서 민주당 시장에서 민주시민 교육한다고 하도 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지금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 이런 자치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마지막으로 어, 우리 김춘식 선생님께서 1 4개운련동에2 5 4개 마을 자체가 어떻게 되냐는 물을 주셨는데 음, 저희 당진시가 엄청난 갈등과 반목이 많은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지역 갈등이 많이 있어서 그근데 행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그 의제를 에,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의제를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의회 역할이 약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활발한 논의 구조가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13의 읍면동의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를 통해서, 마을에서의 마을자치, 읍면동의 주민자치, 당진시에서의 지방자치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진시가 지방자치 지역자치를 하고 있다면, 읍면동의 주민자치, 마을에서의 마을자치를 통해서, 이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마을에서 의제가 읍면동으로, 읍면동의 의제가 시오면, 시를 의해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어, 실체으로 정책을 풀어내는 네. 이 것이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네. 네. 말씀 도중에 네. 죄송합니다만 2시 40분부터 다음 일정에 연결되어 있어서 처음에 너무너무 끝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되어 민폐를 끼신 점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리고요. 검기태 소장님께서는 바른 기회를 드리지 못한면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명이좀 이상했는데 절대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신 발제자와 초론자분들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